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것은요 바로 브라우이 컨트롤 인데요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컨트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상이 없는 카드를 한 덱을 준비를 했고요 어, 카드를 일단 한번 뒤집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카드가 이렇게 이상이 없죠 자 여기서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하나 골라 주실래요 뭐3 다이아몬드 좋습니다 3 다이아몬드로 할게요 3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맨 뒤에 뒤집어서 넣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3다이아몬드를 제가 이렇게 뒤집고 이거를 다시 중간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주면 메뉴로 올라오게 되죠. 네, 어, 이 트릭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도 않고 기술 익히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제 가르쳐 드리자면 일단 이런 무브가 들어갑니다 한 장을 브레이크를 걸고 밑에서 이렇게 반을 떼서 올려주고 또 밑에서 바늘 떼서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무브를 제가 알기로는 브라우위 리버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브라우위 리버설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이 무브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 상태에서 반을 떼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브레이크 아래에 있는 카드 모드를 이렇게 해서 덮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장을 뺀 나머지 카드가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객한테 이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거나 하나 골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런 카드 하나 뽑겠죠 그 다음에 이 제이클로버를 이맨 밑에다 이렇게 뒤집어 놔야 돼요 뭐 엄지로 이렇게 끌어서 뒤집어 내리셔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뒤집어 넣어주시고 다시 카드를 돌려서 이렇게 제이클로버를 보여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더블리프트를 해서 뒤집어 주시면 되겠고요 더블리프트는 제가 옛날에 강좌를 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배우시고 이 영상을 다시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더블리프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장을 한꺼번에요 이렇게 뒤집고 이 상태에서 어차피 맨 윗장은 제클로버가 아니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중간에 넣고 신호를 주면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마술인거죠 생각보다 간단했던 컨트롤 이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컨트롤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